오늘은 No s o o n e a than b 라는 걸할 텐데요. No sooner than a, no sooner a than b는 무슨 뜻이냐면은 a 하자마자 b 했다. a 하자마자 b 했다. 이 이쪽에 절이 있고 b도 절인데 a도 절이고 b도 절인데 어떻게 예문이 있나 볼게. 자, o no a t h e n b 인데 이쪽은 head pp 를 씁니다 근데 이게 no s n 가 도치된 상황이에요 지금 대문자잖아요 no, 이문장 매답해 왔는데 원래 이런 문장에서 왔어요 예를 보면 h a d no s n e r arrived at the station then the train left 그 예, 여기, 여기 도착하자마자 head arrived 하자마자 이 차가 떠났다 라는 건데 no s n o than을 넣어서 하자마자 뭐, 뭐 했다는 뜻을 만든 건데요 이게 또 다른 표현으로는 네, 이런 게 있어요 He had scarcely arrived at the station when the train left 여기서 no 순어는 비교급이니까 여기도 된 e n 을 썼어 비교급 뒤에 어 이게 자꾸 돼. 근데 여기는 예, scarcely라는 걸 쓰면 when을 써요 scarcely는 when을 써요 그래서 똑같은 문장이야 no 순어 대신에 scarcely 쓰고 된 e n 대신에 when을 썼단 말이야 근데 no 순어를 앞으로 내놓은 거예요 no 순어를 노 no 순어를 문장 맨 앞으로 내놓으면서 부정하니까 도치가 되지 도치 배웠죠 조동사가 주 앞으로 나가죠 예, 그래서 요런 문장이 또 나올 수 있는 거지 뒤에는 바뀌지 않아요 그가 여기 도착하자마자 기차가 떠났어 그 A쪽이야 과거 완료가 노 no 순어 대신에 스퀘어슬리 써도 되고요 똑같은 거니까 대신에 여긴 맞춰줘야 돼 짝을 예, 그럼 이게 또 뭐랑 똑같냐면, 스퀘어스리는 부정어들이 hardly, rarely 다 똑같다고 그랬잖아요. 예, when, the before랑 바꿨어도 똑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장이 나올 수 있는 거야. A 하자마자 B 했다가. 근데 여러분, 에, 뭐뭐 하자마자라는 것에 그 접속서가 있는 거 알지? 그게 뭐죠? 그게 as soon as라고 있어요. 예, 그래서 as soon as 하자마자지. 근데 여기는 중요한 게 a r r i v e d 야 r i 이 e d 어, 과거라는 거지. 예. 아까는 과거 완료했는데. 그렇죠? 예, 여기 도취된 것도 알아두고 비슷한 말도 알아두고 원래 문장도 알아두고 as is는 이제 시제가 과거인 것 알아두고 공부할 게 많아요. 얘또 as is는 뭐랑 똑같냐? the moment, the moment 하자마자, the instant, the 이게 다 접속사처럼 쓰이는 거예요. 그 뒤에 주어 동사를 쓰는데 시제가 과거다. 이런 거지. 그래서 여기 예제를 하나 볼게 자 요거를 해석을 한번 해보고 이제 문장을 한번 바꿔봅시다 이건데요 자 no sooner a t h 니까아 우리 배운거 나왔네 네, 근데 여기 된이 없어 왜 그러게 네, 가끔 이렇게 된을 안쓰기도 합니다 콤마 찍어놓고 이기기 실전에 있었어요. 그가 집에 집 밖으로 그녀가 나오자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. 원래 댄이 있어야 되는데 네. 어,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고 이걸 그럼 어떻게 바꿀까? 예, 원래는 she had no sooner 이런 거였고 no sooner를 또 모로 바꿀 수 있다고요? 예, scarcely나 hardly나 r a l e l y 나 네, 그 then 대신에는, when 이나 before, 를쓸수 있었죠 네, 이게 잘안쓰여서 천천히 쓸게요 네, 이렇게 바 k This h a r d l y r a r e l y 여기 다쓸수 있어 a This a r e l y k 있어 그럼 이건 a 뭐랑 바꿔 쓸수있더 s a s s a s a s 한 h u n k s 한번 볼 h 요 졸어 나왔으니 여기 뭘 쓰면 돼? 네. Head. So sooner. Got o r o o m Then. Begin raining. 이거였죠. 그 다음. 이렇게. 과거에 있던 여기가 뭐라고요? 예. 에즈슨, 에즈. 이제 좀 익혀졌나? 예. 네. 음, 뭐 하자마자. 이거, 여기 코마치계치이 실제 수능에 났던 거예요. 대늘한 수가. 앞에 노수어가 있기 때문에 없어도 짐작을 한다 이거지. 어쨌든 도치가 됐습니다. 그가 명작, 걸작을 완성하자마자 줄리라는 여성이 스텝인드 듯 페, 카페로 들어왔습니다. 라는 수능에질문이 있었던 거예요.